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케크라스예요. 어, 왼쪽에 파르파르 재배 세트, 오른쪽에 그루루 재배 세트라고 해서 왼쪽에 두 개에 3,720원, 오른쪽에 두 개에 5,170원으로 둘다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두개다 중요한 게, 배양토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대요 두 제품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파르파르 세트는 보리를 그냥 심어도 되고요 그루루 재배 세트 같은 경우 씨앗을 하루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해야 된대요 파르파르 재배 세트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7일 사이에 발아가 시작된다고 하고 그루루 재배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2-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밑에 보면은 다소 씨앗에 따라 바라가 한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루루보다 파르파르이 크기가 훨씬 커요 어, 되게 흙냄새가 나려 아이고 대양토를 적당히 붓고 이 안에 들어있던 보리를 적당한 간격으로 심으라는데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또또또또또또또나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하고또또지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이거 그루루 재드세트 구성품 보면 은 흙이 굉장히 작아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넣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양이 생각을 했는데요. 평사 페이지에 이 보니까 이게 압축된 배양토래요. 그래서 물을 부어주면 이게 부풀어 오르나봐요. 음. 하루 불리고 그루루는 내일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났고요. 파르파르 세트는 어저께 심어놨고 그루루 세트 실을 하루 불렸으니까 이제 심어볼게요 그루루 세트에는 보시면 작은 스푼도 들어있어요 앞치컵을 넣었거든요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부으 하는데 후기를 보니까 종이컵 한컵 넣으면은 완전 죽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를 봐가면서 넣을게요 <목소리> When it gets you, it's a little bit too cold. When it gets you, it's a little b When it s you, s